오늘도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 오늘은 케이지밥 준비했지! 바삭바삭 고등어랑 된장찌개! 배추김치 한상 차림, 어! 배불러! 보리차도 꿀꺽꿀꺽! 완전 깔끔해! 어서 빨리 구독해! 맛돌이 친구들! 먹방 맛집 402호, 밥친구 나공이 맛돌이 친구들 반가반가 웰컴 투 먹방 맛집 402호 나는 여러분들의 밥친구 나공이야 오늘은 K집밥 특집 바삭한 고등어구이랑 물을 넣고 끓인 해물된장찌개 그리고 k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패시브 배추김치를 준비했어 아, 음료는 보리차를 준비했다고 그럼 오늘도 든든하게 같이 먹어볼까? 렛츠 i 릿 일단 고등어를 먼저 해체하자고 자, 지금은 고갈비 해체 중입니다. 고갈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고등어에 붙은 갈비가 고갈비야. 요거, 요거, 요게 고갈비야. 왜그 이런 고갈비 같이 생겨 가지고 이런 드라마 대사를 들어본 적 있지? 어, 고갈비가 바로 그 고등어 갈비처럼 생겼다. 내가 그러니까 너 못생겼어. 이 얘기야. 볼품없어. 이런 얘기야. 요렇게 고갈비는 생겼다고. 꼬리 이렇게 좀 바삭하게 잘 구워졌지? 이게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버리는데 이렇게 옆에부터 조금씩 뜯어먹으면 발라먹기 쉬워 근데 살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음, 굳이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은 굳이 안 먹어도 돼저기 은근히 또 별미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발라먹었지? 밥도 한입 먹고 꼬리부터 뜯어먹도록 합시다 어두용미지만난 꼬리를 더 좋아하니까 고등어는 사실 좀 비린내가 있잖아 그래서 구워먹기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구워져 나온 생선들도 많이 팔아 한 번씩 생각나면 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지 뭔가 맛있지? 이상하게 된장찌개도 뚝배기에 끓여야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 그 일반 냄비에 끓이는 것보다 뚝배기에 끓이면 훨씬 더 온도가 유지돼서 뭐 끝까지 좀 식지 않고 뜨끈뜨끈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김 펄펄 나는 거 보이니? 내가 오늘 해물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어, 개인적으로 해물 된장찌개에는 무가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넣은 된장찌개에는 감자가 좀 들어가줘야 맛있는 것 같아. 약간 내 나름대로의 짝꿍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냉동 해물을 넣고 끓였기 때문에 어, 무를 다박다박하게 썰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끓여봤어. 그리고 쌀뜨물 먹는 것은 패시브, 그지? 요런 집밥 너무 좋지 않니? 고등어 구이 하나 딱 올리고, 그 다음에 국물 한번 떠먹는데, 그 위에 김치까지. 크. 이렇게 다시 고등어 올리고 김치까지 딱 올려서 이것이 바로 집밥 삼합이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어 김치 떨어지면 안돼 다시 김치 올려서 요렇게 맛있겠지? 밥, 집 밥을 먹을 때는 이상하게 밥을 좀고봉밥처럼 저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니? 난좀 이상할 정도로 밥을 저렇게 먹게 되는데 음. 안돼 안돼 그치만 맛있는데 어떡해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봤는데 다른 집 김치를 못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먹는데 우리 엄마가 만든 우리 집에서 담은 김치가 아니, 아니면 다른 집에서 담는 김치는 잘못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 좀 그것도 보면서 조금 공감하긴 했어. 왜냐면은 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거든. 그래서 어, 한 번씩은 조금 우리 집은 젓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 우리 집은 젓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젓갈을 좀 많이 쓰는 집 김치를 먹으면 살짝 좀... 음...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고등어! 그렇지, 저렇게 고등어 구이는 저렇게 왕창 뜯어갖고 한 입에 확 먹는 것이 제 맛이지. 고등어 왕한 입! 밥도 아, 우왕 한입 그러면 된장찌기도 우왕 하고 한입이겠지? 어우 팽이버섯 오랜만이네 갈색 팽이버섯 저거 소리 들어봐 ASMR 타임이야 김치! 그리고 나는 김치 저 배추 꼭다리 버리지않아 대부분. 난 근데 저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 밥다 먹었다. 이도 남김없이 삭사 그거 먹고 고등어도 마지막 껍질까지 정말 남김없이 석사 김치도 한입 석사. A, S, R,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맛돌이 친구들, 이번 영상은 어땠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 댓글도 사랑이야.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나 사연이 담긴 음식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면 좋겠어. 언제나 든든한 하루 보내길 바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아, 그런데 이런 먹방 누가 보러 오냐고? 그게 꽤 보러 오더라니까.